안녕하세요. 모든 것을 리뷰하는 브레드입니다. 오늘은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는데요. 그럼 한번 가보십시오. l e t 뒷면을. y a h 한번 맛을 볼까요? 맛은...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